안녕하세요. m g 입니다 배터리를 사용할 때 이렇게 생긴 적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적산기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품입니다. 많은 분들이 적산계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첫번째, 적산계는 배터리 용량을 측정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사용하거나 충전한 전기의 양을 측정합니다. 두번째, 적산계 정확도는 99%입니다. 세번째, 적산계 0%와 100% 세팅은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입니다. 0과 100, 둘중 하나만 세팅이 가능합니다.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적산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배터리 용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충전량이 100%라는 가정하에 배터리 사용량을 측정합니다. 집에 있는 220V 적산계와 동일해요. 이 세상에 배터리에 딱 연결해서 배터리의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. 다시 한번 적산계는 배터리 용량을 측정하지 못합니다. 배터리 사용량, 충전량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적산계로 누적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적산계를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의 용량을 적산계에 입력하고 배터리 용량을 100%로 세팅한 후 배터리를 사용하면 적산계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에서 사용량을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? 여러분께 완전 충전된 100A 배터리가 있고 적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 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한 후 적산기를 보니 전기 사용량이 40암페어로 측정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은 얼마일까요? 100배기 사용량 40, 60 암페아가 남았습니다. 어렵지 않죠? 적산계는 사용량 을 측정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적산계의 배터리 용량과 100% 충전량을 세팅해 주는 건 누구일까요? 뭐 배터리 용량은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세팅을 합니다 그런데 100% 세팅은 언제? 완전히 충전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준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간다고 쳐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재고 싶어 그럼 자동차 적산계를 매 수로 세팅합니다? 출발 전에 영으로 하죠? 똑같아요 사용 전에 완전 충전하고 100%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배터리 용량이 65%라고 찍혀있죠? 화살표 위를 눌러볼게요 100%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정보일까요? 화살표 아래를 눌러볼게요 0%로 바뀌었습니다 올바른 정보일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? 여러분 배터리를 완전 충전하신 다음에 화살표 위 버튼을 3초간 눌러주세요 100%로 세팅됐죠?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AS 요청 사례로 적산계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설명서입니다. 폰트 진짜 크죠?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서 스티커로 만들어서 딱 붙여버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적산계 100% 세팅은 여러분이 해주는 겁니다. 배터리는 30에서 70% 충전된 상태로 여러분께 배송이 됩니다. 보통 공장에서는 0% 세팅값으로 보내드려요. 그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기존에 충전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적상계가 충전량이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멈춥니다. 대략 40%에서 멈출 때도 있고 70%에서 멈출 때도 있습니다. 그럼 a s 요청을 해요. 100% 충전이 안된다고. 아, 여러분 적상계 100% 세팅은 여러분들이 해주는 겁니다. 그 반대 사례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. 배터리 받았는데 용량이 0%라고 지켜. 막 걱정이 된 거야. 어떤 거야. 아 나는 방전된 배터리를 받은 게 아닐까 이거 교환받아야 할것 같아. 그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. 두 번째로 많은 사례. 배터리가 50% 남았는데 갑자기 전기가 꺼졌어요. 적산계 정확도는 99%입니다. 무려 1%라는 높은 오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10번 충전하고 10번 방전했다고 칩시다 그럼 오차가 20%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배터리를 완충하고 뭐 매번은 아니에요 생각할 때마다 배터리를 완충하고 다시 화살표 위 버튼을 눌러서 100%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퍼센트는 믿지 마세요 배터리에 표시된 전압을 믿으세요. 만약에 전압이 13V 아래라면 여기 퍼센트로 50% 남아있어도 그거는 99% 정도 방전된 배터리입니다. 하나만 기억하세요. 13V 미만은 거의 방전이다. 세 번째 많은 분이 배터리 용량이 갑자기 100%가 됐다가 0%가 되었다가 바뀝니다. 적산계에는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 배터리 완충 전압이 되면 100%로 강제로 바꿔주고, 배터리 방전 전압이 되면 0%로 바꿔주는 세팅이 있습니다. 풀볼트와 제로볼트라고 하는데요. 풀볼트는 보통 14.6볼트, 제로볼트는 11볼트 정도로 세팅합니다. 그런데 이 세팅값에 문제가 많아요.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. 적상계 세팅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엔터 버튼을 3초간 눌러주세요. 들어갔죠? 풀볼트를 14.6볼트로 세팅했는데요. 충전 중에 완충이 안 돼도 14.6볼트에 도달하면 적상계 화면이 100%로 바뀝니다. 그렇게 세팅을 했으니까요. 제로볼트는 10.5로 세팅했는데, 인버터로 2000W짜리 커피포트를 돌리면 배터리 전압이 10.5 아래로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적상계 화면이 0%로 바뀝니다. 어떻게 세팅해도 문제가 발생하죠? 풀볼트와 제로볼트는 세팅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. 풀볼트와 제로볼트는 영어로 해두세요. 그리고 완충이 확인될 때마다 수동으로 100% 세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적사한대데서 알아봤습니다.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사용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